반디가 어가 여기가 장난이 아니야요가 진짜 이 시간 되니? 지금 자 아니 이쯤에 반디가 한 보셔 보고싶어 반디 보고싶다 반디 생각도 한번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시원이는 어떤 친구요 시원이는 많이 많이 없어 아까 제일 많이 봐요 많이 하셨요 저는 말하 <웃음> <오> <웃음> <이렇게 심각한 거였지? 웃음> 어 지금 어올라갔아니그리거 어, <웃음> <따로 안치? 웃음> <웃음> 지금 뭔니아 네? 이거 우니가 이거 사장님께서 요구르트 치킨이라고 하시는 요구르트 치킨이시면 어느 쪽치킨라는 거를 는다고 하시는 거 <웃음> 자, 이렇게 아 매력적인 중등비까지 네? 만나 볼수 있는 저희 공이연습니다 여러분들. 아, 네. 너무, 너무, 너무, 너무, <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매력적이네요. 멋있다. 감사합니다. 캐릭터들을 좀 네. 만나 봤는데 네. 어, 저희 캐릭터들을 만나 봤는데 사실 인생 진짜 여기가 공는를 아, 못합니다. 아, 사실 네? 동희님께서 이 마이크를 가져가셔가지고 제또 동해 아빠닥까지 했다 왔거든요. 아, 동해 앞바닥까지 예? 어? 아, 그리고 음. 최강부터 음. 해가지고 저희 황디, 심원, 공연까지 만나봤는데요. 저희 정말 주인공들이 코스트리어 포즈에 코스트로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렇게 작은 감도으로한 번까지 저희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. 마음에 드시는 거한번더부면드릴게요 지금 <웃음> 몸이 엄청 많이 돌려있는데 공연이 네. 매력이 넘치신다고 해 네. 그래?